그는 어, a 어, 이 A는 A는 길이 A는 A는 A는 A는 A는 A는 A는 a 각 A는 데는 A는 데 여기 는 A는 A는 A는 A는 A는 a 비가 는 A는 A는 a 비가 는 A는 A는 A는 a 의 A는 A는 A는 A는 A는 a 고 A는 A는 a 고 a 다 A는 A는 A는 A는 A는 A는 A는 A는 A는 A는 a Okay. a p a u s o s a l a s o s a a u s o s